नमो नमो स ु n ि아 जी सुकहि आयुवागिन तोविन जने मजेगिन पंसान विनमम थिनम मुस स जं स े a े कोना जे नहेगा कहु किला त ी ग k a m i d 네지 o 남 k u l e kidang nangdang ho akuna, k 아 h u b o k h i n g 아 h i adiduk, h 아 b o sa h i n g l 아 m 아 t i n g na akuna, khubaa t s u l 아 이 w s t d i 마 d e n o h e n a i y i n a i s y i n h a i i n I'm a t h a t h e g a y i s i n m a i n g a t m i h i a n t t i n n t t t a h e a i n n n n i m t y i n a h a i i t a 아트 r e h u 아 a n g a a y u s i sejon toni k e k a h o k a t o i i o 나사 호전 a l o w a h e n bed, s t o n A trade, g a l i n a s s o p y h a t s o d a u c k y to cheer t h Hap or i n g k t i p a i a n t u a l e a d i h i t i t a n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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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s i p o u l i n atestomini aponahi, about 24 years after his conversion. d a m a s c a s ronakuna kumso t i l i k u m l i kumso t i l n g a t o b a n g f u l timeline kugaleutin, about 25 years, 2 5 0 e in c h e c no m a t i Kumso tilikumngazo ditauti rauh, f i g u r e i n t h e t o w na. Kumso tilikumngazo a atestomini a s a y l e zadia pintabbang na lai. <laughs> e v e r fresh testimony he t l e n c n r n i n g o e p h c r i s t h n e a n o t e c h m o t h e y s t e r m n y o h e a t e v e r fresh testimony supported by many new testimonies support h e f r i e n d e w g v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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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 되었더니, 골라가 되었더니, 골니가니라라라가니라라라라 تتولے کھا فاتا سدا تا جو ح ب و Aile t 미 o hobumi okeu s <laughs> 이 talowin midango n a za woi se tsun tseni d a n 나아 d o n t s 아테 e o hobu e o u seye k hobu dong seye kiu a ma 네 g e ti te p p 아, s nate 이 o m i tu ki seit hambe ngom se teo hobu nga zong seit angou akele ka te somi ni t s a 프레스 나라 자미자 i 동네 m i Zami m i z a m a m i z a m 이 त 세 सैनिक का जातो जंतोयले फ्राइडे न a हाकी पंदनेय च ो ज n य ल े ज ा न ि स r s े हाकी पिंगे व े न 이 स े थ र 이 स ड े 2000 30 꿈니 m n 깨 누가 a kei nuwa kei wuri tiringi kouwi tsungu ka keci le habtakhat zawa ka ci a boni ni hobun arakipana lai banu o r 都 t 啊拉 a l 里伊 a h 话 l y he came walking to holy. A lasa, he died, he came walking to a lasa holy. His heart, I 伊 o p e I must outgiven the w 阿 o 做 e w o m 마 스피커 파하구누아나 공업 말아야 면못지 하고 놈들 에하구좋아로이야그자미시나자좀지라아지아이도 시카이수네, 에카이수나가생 It t 위, i a t e h k w o r e r s m e a o k e y o o r n d i n g Hence, His the history of the most, the most one o g t h m to a t e t e o m o about one of the most remarkable e v u n t s in history. One of the most important turning points in history. n to s Et 지 e 서가 i s l 아이 e suis 코 à j 보리 u i s l 비타 e 마 u i 네 l 이다보 s 스토리아 à 나 e suis là. Je s u 시 s là. Je suis là. Je suis là. Je 1000미0 0 0 3미0 0 3000 3미0 0 3000 3 0 0디3000 3000 3000 3 0 0제3000 3000 3 0아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미0미3000 3000 3000 배디고즈니 상종 빈터 채로도 상나 빈터 채로도 아반 아반이나 아까이 나이와나 빈터는 우무히 나 이제도 소린 아싸들 농항제 안 농항제 주 다들 나사다 파가이 호봉 잡앙잖아 The Invaders of Jesus Christ 이제 호봉 잡앙자주 수고이 아, 이복아이뻐아이 복아리, 이 복아리, 이뻐아이 복아리, 이 복아리, 네 복아리, 이복아이 복아리, 이 복아리, 이 복아리, 이복 나, 리이복아이복아이아리이 복아리, 이아이이이이아이이아이 우리 i n 내 chame 말아 j a m i 나 a w s 와미 k o ngai a 피함 a k a 나 o n g dila mamita siako ngai wai wini ham akadaanapuyoi n s u l e 데 a n Hence itu nih tuh puih nacang sakau sikika i t e n a k a ibu beserti itu kang mihi ma, c a thiinin e m a 다자칸기야지 아마 바가기 a l a 소 m u a g a 아비 e i 마상아 s a m 기진해 i n o 이도김우 c h i n l 기진해 waka ai do 마 i m 로 n 아 w a s 기진해 o r e k 자 c h i n lezi, adu ngapakai ama aku ropei asai nore kichin l e z 마 teve acai n k 인마다 a t a n g a i koi keikei di tukie tukoe, cai kitang asa valinting, paka koi nahi kona m u 바 a r o na vavaro lenting, v a v l i k s o Paka, ko hindi sumang di ka na -e i-voising zisu kay. Paka, i p i n i b o l sa a n u m mo n g pagi ko pino ni na t o l a na i v n k i t Sa atin n a t i 흰도방니코코아도반제비현타주공일로니비현타나아주미팅기야주미팅나아이번가시는번다주나흰코다닝포이나기현진나흰코루이도코다아기현아다닝포제주남우나흰나홀모레두자리일지사람사인지 이 공포를 내가 l e t u zanahamnuya, pailahatagatina, himpuhagatau, p a g a h a h a h a h a h a a h 나 h h Từ cổng cao xuống là m u ố 다 khách, nó 나 â u cần n 게 o đâu phải cần. Cố gắng trên những cái đó, trên các chiến thắng đó là a k 바 나디고 nadi ko na m a g h u 나 u n 나 s o kinalay ko tindula na g i 나 n a w h u n g h a y buloy muncu. Anesika ka doosok, a n e d u z a a 나 zaar kawanna tawgay s i h i p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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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 i 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chia a c h a chia a c i a i a a chia i chia a c h a chia a chia c h a c a chia a i a c h i i h h a i h c a a h i a a c h i a i i h a i c a h i a i a a a 나스피 p 나 a k e 나 na ngayong nanayam, k a 가운 i s 나보 n 나 b 다 l a 크리스 n g h 나 n e na, u n i s i n p i r kind of i l u na n g a y o n d a a k i pa i n a b o u i s n g e d a 아, क ो이 ल पक्षी जो 아 ल s ज आ रोहे आज की दम में स ् प ी a d h e r i n नेदरन अग्नि न का रसे जी नराय मेल से का संजय का अनुमति पिला से तंगे असे सोदा में दी फाला दान कति स्पीकरcadherin i Lampi, Lampi, l a m p a 라 p i Lampi, Lampi, Lampi, l a m p a m p i Lampi, l a m p Lampi, l a m i Lampi, l a i a m p i l a m i Lampi, Lampi, Lampi, Lampi, l a i Lampi, Lampi, a Tôi k h ô n 도 chỉ vô lê ống nhìn đột chú Khẩm ban ba tôi tin ô o n ra r s i c n p y l 지금, but he looting n e r t e l o i n s a r c k e d up n r e d up. Holy, c o m many, t e h a m I d e o a y n a t is y t i n g I n d h é s i t 타오 o 피 r 다나이 o t o p i e ta n 나 i ta pun, 아헤 k a i e 아 z 베 e naana, a 이 é s p e 이 m u be, na a hésien be, amu be, tamta, 두 u l a i boi na b 나 na t s u 이기 p i e n ta t a y l e k i But he 이 o 이 s u t n i n know if I'm i n a y t h I s a 당 a 나 n g t a t a t going to say t h 이 I'm g i 但是他也有点因为他的爸爸都是帝尊的路上 l o u i s a 就就差了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个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 My departure, take a long health of my departure. w e n I look, I l o 아 k a z s e m e t e n i k o n g e kapensun t e b a t t e e e n s e Now I am going to begin a new chapter in my life. I am 65 years young. o l l young, old kilejun nate. See s e I am only 65 years young. 2003 kumjun i s i t aku ni k o p t a n e 기당 t 주 t a 디 s 도 suki dinoto k a p a r d e k i bangkai tuzu tukum, KDC Central 30 KMA, Spiegel 340 le, apa suki p i a 데 e r a form karen fiendu tuzu kafilam diu, tatsu dedo pake sanoko t u z a t a k a a n k o k a p a niko k i a n g k a m w a z k i a n g u n k o t a z o n t e e a e r साचनी आई व ा a ा बड जंगी बंग च 이े य तेचू कोबेले म ा र 75 70아아 I t u r e n g to s I w o y n t to s a a n t n t o a y I want to a y I o I n t a y I a n t t I n t n I t a a y a n s o a n I o आज o न ी काना हयेते क न ा테 त े가가라